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세탁실에 나왔어요. 왜 예전 영상에서 저희 세탁기가 이 바닥 턱 보다 더 커서 이렇게 세탁기가 걸쳐갖고 덜컹덜컹 했던 그 영상 기억나시나요? 그래서 저희가 이 바닥을 넓히는 작업을 했었어요. 시멘트를 가지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드럼 세탁기를 놓으려고 저희가 바닥 작업을 먼저 한 건데요. 제가 그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한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8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요 안에 플라스틱 그 부자재들이 부식이 되면서 이렇게 깨져버리더라고요 뭐 딱히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레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도 그게 깨져버려서 요렇게 그 핑계로 드럼세탁기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요거 사용한지는 몇 달이 꽤 됐는데 요 제품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냥 버튼을 꾹꾹꾹 누르면 되고 그리고 자동 설정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세탁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기존에 통돌이 세탁기하고 드럼 세탁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통돌이 세탁기는 빨래를 쏙 넣으면 이렇게 물살 세기로 세탁을 했다면 요 드럼 세탁기는 안에 들어가서 빨래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빨래가 반 이상이 넘어가면 돌아갔다가 툭 떨어지는 낙차 방식이 적기 때문에 빨래가 덜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설치 기사님이 항상 빨래는 최대한 반까지만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 세제통이 보이시죠? 얘를 열면 이 안에 유연제하고 세탁 세제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이통 안에 유연제나 세제를 넣어 놓으면 세탁을 할 때마다 여기서 자동으로 알아서 빨래 양에 따라서 세제가 투입이 돼요 근데 이 통인데 이 통이 너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이 푸쉬를 눌러 가지고 얘를 빼보면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면 세제 자동 투입에 유연제 투입량, 세제 투입량이 떠요. 저는 지금 요 유연제하고 세제를 꺼놓은 상태인데 통에 만약에 유연제하고 세제가 없다면 여기 보충, 보충이라고 보충 떠서 통 안에다가 유연제하고 세제를 보충을 하면 돼요. 근데 보통 기본으로 이렇게 유연제 투입량 표준, 세제 투입량 표준이라고 나와있어요. 빨래의 날마다 뭐 유연제 양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은세번 눌러서 많이 세제를 많이 하고 싶다? 많이 꺼서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다? 한번 더? 한번더 하면 수동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수동을 넣는 건 어떻게 넣느냐 아까 보셨던 이 세제통 있죠? 그 세제통을 열어서 세제를 넣어요 세제를 넣고 가루 세제를 넣고 문을 닫고 세탁 동작을 눌러요 그러면 세탁이 되겠죠? 헹굼을 가는 사이에 동작 일시정지를 눌러요. 누르고 요아래부분에요 작은 문 있죠? 완전히 멈춘 다음에 요 작은 문을 열어서 여기다가 유연제를 붓고 다시 문을 닫고 동작을 눌러주시면 수동으로 빨래가 가능해요. 자동은 어떻게 하느냐? 자동은 내가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 설정대로 보통 움직이는데 저는 보통 한번 저약 두번 표준, 세번 많이 중에 유연제 표준, 세제도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전원을 켜면 표준 세탁에 자동으로 설정이 가요. 표준 세탁이 되면 행금 횟수 3회, 탈수색이 강, 오염도 보통으로 되고 이 세탁 온도는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행금도 내 맘대로 탈수도 내 맘대로 오염도 내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세탁 온도 보시면 90도로 하고 싶다 아무리 올려도 안 움직여요 90도는 삶은 세탁으로 옮기면 90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왜냐면 90도는 옷감이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세탁에서는 사용을 할수 없도록 설정을 해 놓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버블 불림이 있어요 버블 불림을 누르면 내부를 보실게요. 이 내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멍이 뽕뽕뽕뽕 나와 있어요. 여기서 버블이 나와요. 버블이 나오면서 애벌빨래를 하지 않아도 이 버블로 인해서 빨래가 가능을 해요. 불림을 해 주는 거예요, 미리. 무세제 통세척은 세제를 넣지 않고 안에 세탁조 청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음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꼭 해달라고 기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종료 예약은 내가 세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세탁이 맞춰줬으면 좋겠다. 한번더 누르면 시간들이 늘어나요. 그러면서 예약 설정을 할수 있어요. 종료를 몇 시에 할지. 이 드럼 라이트는 밤에 요 설정 창에 불이 들어와요. 그래서 밤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 이 스마트 컨트롤은 저는 지금 연결을 안 해놨는데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고 얘네를 연결을 시키면 핸드폰으로 세탁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빨래를 하고 났을 때 하고 나면 이 안에 물이 있어요 그쵸? 이 물이 있는데 세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물을 항상 열어서 자연건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곰팡이가 안낄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요런데 때가 꼈다. 그 때는 치약하고 칫솔이 최고래요. 치약하고 칫솔로 싹싹싹싹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해요. 저는 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이 작은 문이에요. 드럼 세탁기 경우는 세탁을 할때이 문이 절대로 안 열리거든요. 왜냐하면 물이 앞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. 그러면 하면 애들 양말이라든지 팬티라든지 내복이라든지 뭔가가 굴러다녀요 아 지금 빨래 돌릴 때딱넣으면딱 좋은데 싶은데 굴러다녀요 근데 드럼세탁기는 열 수가 없는데 얘는 이 작은 문을 일시정지를 누르고 작은 문을 열어서 여분에 추가로 세탁물을 넣고 문을 닫고 다시 동작을 누르면 완벽한 빨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추가적으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드럼세탁기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옷감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근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반 통돌이보다 두 배는 더 걸려요 일반 통돌이가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빨래를 했다면 얘는 보통 1시간 40분 표준이라고 했을 때한 1시간 40분 정도 빨래를 하는데 좋은 점은 빨래 양이 많으면 얘가 빨래를 더 많이 하고 빨래 양이적으면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반 통돌이에 비해서 세탁 시간이 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나와요. 저희같이 매일 정말 매일 세탁기를 돌리고 매일 건조기를 돌리는 집은 한 달에 한 8,000원, 9,000원은 통돌이를 사용할 때보다 더 나와요. 그러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 대신에 살의질은 높아져요. 를 쓰고 그 위에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까지 탈탈탈 돼서 뽀송뽀송한 옷을 입으면 그래 한 달에 8,000원 9,000원 내가 커피값 아껴서 아껴서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삶의 질이 확 높아져요 음 지금까지 아마 이걸 쓴지 아직 1년은 안됐어요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 봄에 샀던 것 같아요 봄에 샀으니까한 봄에 3,4개월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다시 통돌이를 쓰라고 한다면 자리도 일단 건조기를 바로 올릴 수 없고 옆에 놔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드럼 세탁기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,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제가 사서 제가 사용해 본이 삼성 드럼 세탁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저 위에 있는 건조기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쟤는 장점밖에 없어요. 저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. 안녕!